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은 사이다에 마운틴드를 섞으면 무슨 맛이 날지 평가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 타이다에 마운틴드를 섞으니까 마운틴드의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타이다의타인산이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2점이었어요 오늘의 조합은 맛보다는 탄산만 느껴지는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